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음식은 가브리 수육 정도이고요. 이제 사골 베이스 육수에 국물과 밑에 이제 알배추 같이 드시면 되시고, 요거는 고기랑 야채 찍어 드시는 음. 소스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수육의 비주얼이 너무 맛있어요 와, 가브리 살도 엄청 촉촉하다. 진짜 푹 삶은 느낌? 어머, 고기. 고기 육질 육즙 맛이랑 육즙도 그대로 살려있는데 녹는다. 너무 신기한데? 고기가 진짜 얼마나 연하면 이렇게 젓가락으로 아, 네. 좀좀 세게 눌러도 부서지죠. 어, 네. 아, 와, 고감독님이 너무, 너무 맛있게 먹는다. 녹아요? 녹아요? 아, 네, 네. 고기 텀사탕 같아. 같아요. 텀사탕 네, 같아요. 녹아 녹아. 텀사탕 같아요? 아그 네, 정도라고? 자, 네. 아미. 아미, 아미, 아미는 뭐? 몇네요 어 들어갑니다 음 아무렇지 음 않아요 근데 고기 진짜 담백하다 음음음음 백감독님이앞접지네요 수육을 지금 몇 점이에요? 저게 안될것 같은데 음 일단 제가 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일곱 개, 개. 딱 맞네. 여덟 개. 야, 어, 잠깐만 잠깐만 갈다, 잠시만요. 뵈릴까요? 지금 여덟 점입니다. 아, 저건못먹어저건못먹자저건 저건 진짜 저건 못 솔직히 먹어. 먹을 수없다 갔다 갔다 간다너다 갔다 와, 와,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와, 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와, 다 갔다 갔다 갔0 갔다 갔다 갔다 갔 와, 와, 다 갔다 갔 와, 갔다 갔다 들어, 와, 들어 딱들어가셨어 아깝다. 근데 8개인데 금방 없어져요. 음 아이, 금방 녹으니까. 깔끔하게 드신다? 그러니까. 네. 이게 묻히는 거 하나 없이 네. 너무 깔끔해 보인다. 네. 제가 거의 다 먹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무슨 소리세요? <웃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너는 근데 뭐 도전을 안 하냐? 아니 하려고 하는데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우리 거 있어 있어? 어 아홉 개 주세요 진짜요? 가능해요? 아 됩니다 하나 <웃음> 둘아모 여기도 있 다섯 아이고, 너무 많아. 여섯 일곱 많아, 많아. 여덟 네 이건 아홉 <웃음> 아! <와! 웃음> 아유 최고 아사 저 표고는 좀 너무 바 그렇다. 아, 그렇다. 아 그래요 아, 유머가 있어 유머가 있어. 아니, 뭘뭘 아, 여, 아니. 아, 괜찮아요. 이거.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아니 뭐 가져갈 게 없어요. 응, 음, 다 뽑아 져가고 네. 야, 밑에 하나 있잖아. 밑에 하나 아, 있잖아. 알았어. 알았어. 밑장대기 밑짝대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 그런거 하지 마. 다안안 잡혀. 오, 됐다. 찢기 먹방 간다. 됐, 됐죠? 와, 이리 와. 우리 모두 모두 다움 아, 너무 많은데. 우와, 찢 아, 들어가기만 하면 괜찮아요. 써보세요. 아, 아, 다, 뜨 다, 다. 안 돼, 안 돼. 아, 속였어요. 꼴때 아, 맞고 나왔네요. 꼴때 맞고 나왔네요. 아, 뜨거워, 뜨거워. 잠깐만요. 아, 턱이 빠져야지, 재밌는 건데. 아, 진짜 아깝다. 재밌는 건 아 진짜 아깝다 아깝다 <웃음> 자 과연 자, 다시 한번 도보게야 꼴대 맞고 나오는데 너무 물이 나시는 거 들어가기만 하면 돼 들어가기만 <웃음> 다, 너무... 다 나라고 다 나라고 <웃음> 우기 하나 우기 하나 우기 하나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 잠깐만 햄버거 먹나요? 햄이 아니라 가브리버거 가브리버거 <웃음> 맛있게 먹으라고 <웃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어우 어우우우우우우우아우우됐우우어 음. <웃음> <웃음> 아,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다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서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웃음> 아, 진짜 고생하셨어요.